애플 참 양아치 새끼들이요 <웃음> 정말 <웃음> 축카 안녕하십니까? 인터 뚝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맥북 리뷰를 약속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자, 뭐 이분은요 뭐 특별한 분 아니고 제가 1화때 그 180만원짜리 영상컴퓨터 견적을 의뢰를 하셨던 가정동 이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게 1화에 원래 초청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1화때 이제 그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 이런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컴퓨터 안 사고 맥북을 사셨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어, 오늘 맥북 리뷰 하는데 구매하신 맥북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어, 내 친구님 한번 같이 오셔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자리 마련해서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맥북 15인치 이거 사셨는데 네.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셨다 들었어요 뭐 저기 영상 편집을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 를 많이 하신 음...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저는 AOC로 샀는데요. AOC라고 아시나요? 그 애플과 대학교랑 제휴를 맺어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아예 스토어 공식몰에서 사면 거의 600만원어치가 아 나오더라고 프로그램값까지 다 하니까 거의 한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네. 싸게 했는데도 500만원인 건가요? 네, 정확히는 49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제일 좋은 사양,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제일 좋은 사양이면 i9, 32기가, 배가 20 그래픽카드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와 진짜 맞습니다. 아 괜히 이게 500만 원 돈이 나올 일이 아니었네요 이게 음,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음. 그런 부분 외에도 뭐 키감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에 관한 거라든지 좀좀 상세한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실 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 부분들을 조금 짓고 넘어가보도록 음. 하죠 우리. 네네. 자 한번 까볼까요? 자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뭐죠? 아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풀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 풀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가 음. 터치 아이디 터치 아이디 갖다 대세요. 네. 터치 와 진짜 빨라요 이치기. 음. 15년 그 뭐죠? 15인치 모델 터치바 이 모델인데, 음. 저는 이게 그 요즘 이제 윈도우 노트북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노트북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들어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노트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죠. 맥북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음. 보시면은 화면이 1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음. 제가 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그 14년형 맥북 프로를 옆에 준비를 좀 해둬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 음. 마찬가지로 화면이 뜨잖아요. 근데, 네, 네. 딱 붙여보시면,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요게 좀더 작아요. 요게 좀더 작고, 뭐, 전반적인 크기 자체가, 이 18년형, 15인치 음. 모델이 훨씬 더 작아요. 두께도 그래요. 두께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되지? CD 한장 크기 정도 두께 차이가 나요. 음.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저, 그쵸. VR이면 다 합쳐가지고. 네, 네. 근데 베젤이 좀 줄은 것 같죠? 음, 베젤이 맞아, 맞아. 어서 같은 15인치 모델인데 화면 크기가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디스플레이에 손실은 적은 음. 느낌이에요 이 18년형 15인치 노트북이 맥북이 나오면서 가장 큰 음. 차이점이 그 트루톤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네. 혹시 뭐 트루톤 기술이 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음...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진짜 용어 그대로 트루톤 그러니까 이, 현, 이 공간에 색감을 얘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눈의 피로감을 덜 하게끔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아, 그 약간 음. 그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듯이 약간 네네. 주변 컬러감과 네네. 모니터 컬러감을 동시에 이렇게 맞춰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 그게 항상 켜지는 기능인 건가요? 그럼? 그걸 럼그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평소에 뭐 넷플릭스나 그런 걸 자주 보는데 그럴 때는 그냥 키고 보고 아. 뭐 영상 작업을 할 때는 거의 꺼놓는 편이죠. 정확한 색감을 봐야 되니까 영상 작업을 할 때는 끄고 음. 본다. 아 네, 저는 네. 이 기능이 트리톤 기능이 적용이 됐다 해서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건줄 알고 음. 약간 좀 여쭤는 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걸 음. 켜고 영상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색감 자체를 갖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음. 약간 이런 것도 의문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니터로 봤을 때랑 다른 모니터로 봤을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 그런 점이 좀 걱정이었는데 음. 또 생각만큼 또 이제 껀다꼈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큰 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문제는 겁니다. 없다. 네. 키보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 키보드. 키보드가 그간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크, 음.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 맥북의 그 키보드 방식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키보드 자판 자체, 자, 그 키캡 자체는 커지면서 소음을 적게 내게 할수 음. 있는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소음이 좀 작은가요? 음, 네네. 제 주변인 중에서 17년형 프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어, 타이핑을 하면 약간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약간 그렇거든요. 아, 그 약간 타다다다다다! 는 타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어,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옛날그 타자기 소리 아,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네. 뭐 펜소리나 뭐 소음 같은 거 그런, 그런 건 없나요? 음.. 네네 그.. 어,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 상당히 조용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파이너컷 어, 프로를 쓸 때는 아니지만 어도비 그 프리미어를 돌릴 때는 얘가 네. 좀 발열이 있어요 아.. 프리미어를 돌릴 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펜 조절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펜의 속도를 더 빨리 돌립니다 저 아.. 같은 펜 속도를 조절하는 어플이다? 그게 뭐 앱스토어의 기본으로 제조공정이잖아요. 어, 저는 어, 따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처음에 그냥 보통은 2000rpm으로 돌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빨리 돌리면 최대 6000까지 돌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소리는 좀 나되 발열을 좀 조정을 할수 있다. 아... 그 정도는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단점이 있나요 이 좋은 노트북에? 음 단점. 최대 단점은 정말 가격이죠. 가격? 네, 가격. 너무 비싸요 <웃음> 아, 진짜. 500만원이나 받았만고 네. 아. 아, 진짜 노트북을 사는 분들은 사실 음. 대탑보단 좀 싸니까 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라 해도. 근데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음. 비싼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휴대성과 그런 면을 체, 체, 체 생각을 해봤을 때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계실 텐데 사실 이 맥북을 그냥 뭐 사무용으로 쓰기 너무 비싸지 않나 그 아, 생각도 좀 그쵸.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네 이게 이건희님처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모델이라서 음. 특히나 이렇게 좀 좋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은 솔직히 부담이 안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좀 살짝 살짝 엄청 부담 느꼈죠. 어 일단 가격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두 번째라 함은 허브죠. 허브. 허브가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두 개, 아이, 이어폰 하나 넣고 여기 두개 있고, 네네. 옆에 또두 개밖에 없어요. 아, 많이 줄었네. 이, 네, 진짜. 엄청 줄었죠. 이것도 또 시포트 USB 시포트만 사용이 가다, 가능하다는 점. 아, 이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뭐, 썬더 볼트 잭이라고 하죠. 음. 어, 그, 이거 보시면 여기 충전 잭. 음. 충전잭도 심지어 달랐어요. USB잭이 음. 두개 있고, USB잭 있고, 뭐 헤드폰잭 있고. 반대편에 또 여기 아, SD카드랑 SD 카드. SD 여기 HD, HDMI 슬롯 우까지 음. 있었네. 그근데 지금은 뭐 두께를 위해서 버렸는지 아. 모르겠는데 <웃음> 이거 여기 USB 음. C타입 두 개, <웃음> 여기 두 개. 이 하나. 이거 하나. <웃음> 이거 하나. 하나. <웃음> 이것도 조만간 없어질 것 같다는 <웃음> 소문이 돌더라고요. 에어팟. 네, 에어팟. 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 참 양아치 새끼들이요. 에 정말. 애들이 잘 팔아 아주. 애플의 약간 모토가 약간 심플 아니겠습니까? 심플이죠. 네. 근데 이게 허브를 달고 달면 심플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아, 그렇죠. 주렁주렁 해지죠. <웃음> 네, 주렁주렁 네. 진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저 같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쓰다가 뭐 하나 이렇게 죽 덕지덕지 붙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고 그냥 무슨 정리 안된 가전 제품 선만이 아, 아 맞아 요 정말 자 그러면은 아까 못했던 얘기들도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혹시 뭐 배터리나 스피커 이 부분은 음. 괜찮나요? 요즘 이제 윈도우 노트북들도 막뱅앤올룹센 이런데 스피커 기술을 차용을 해서 음. 해가지고 스피커 하나만큼은 좋다. 그리고 뭐 우리 배터리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쓸수 있어 약간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애플 음... 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좀 배터리가 오래 가는 편인가요? 어 일단 배터리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어, 웬만하면 충전기를 꽂고 사용하지 안 꽂고는 잘사용안 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카운트라고 돼가지고 나중에 대파할 때그 숫자에 따라서 또중국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요네 그래서 지, 어 그게 카운트가 제일 낮으면 낮을수록 이 배터리를 잘안 썼다는 거죠. 아. 네, 충전 전기로만 서, 써먹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는 안 써먹었다 이 소리니까 약간 새 거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자동차 고 뭐. 주행 키로수 같은 아 그쵸 그런가. 그쵸 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실사용 시간이 그러면 아직 음.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시진 않았죠 네 그것까지는 체감을 못했습니다 네 음. 하지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아 정말 제가 그 전까지도 모니터 사고 뭐 사고 했지만 스피커 살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를 아, 사고 나서 사실 전작의 그 모델들에 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음. 비약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저라고 체감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음. 훨씬 쓰는 만큼 어, 가격대만 조금 덜 부담이 있다면 사실 뭐 편,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프리뷰 많이 하잖아요. 이걸로 음. 영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가 참 많은데 많은 음. 분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맥북 음. 자체를 이렇게 음. 참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음. 뭐어도비가 조금 최적화가 안 돼있다 라고 해서 좀 구매를 망설이신 분도 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맥북 자체에서 그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뿐이지 뭐이 내부에 있는 i9 시스템과 음. 뭐 메모리 32기가, 뭐 그래픽 카드 전체적인 이런 스펙 스펙상으로 봤을 때 스펙상으로 봤을 때뭐 렌더를 돌린다거나 음, 뭐 파이, 사진을 뽑는다거나 그런 이제 출력을 하는 행위 했을 때도 정말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체감상 음.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요이 만약에 24인치 모델에서 50%쯤 됐을 때 렌더가 여기선 이미 100% 다 됐다고 보고요 음.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가격적인 부담이 덜 되시는 덜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최사용 최고 사양 모델로 사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음. 자 오늘 이 맥북 리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말 전문적으로 벤치 결과를 소개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노트북의 그 자세한 뭐 이런걸 다속사를 음. 까봐서 이렇게 렌더 속도도 비교를 해드리고 막 그런 것들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저희가 한 얘기에서 장점과 단점 장점, 직접 느꼈던 체감 음. 체감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쵸, 그 진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를 음. 본인의 컴퓨터 구매 참고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설정까지 꼭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뚝바